7월부터 코스코 정보 한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산 코스코 세일 정보를 우리 개딸들과 함께 매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병이니까 <웃음> 좋다. 너무 좋다. 경기도 너무 좋고 그 주간의 세일 상품 중에 꼭 사면 좋을 만한 제품 약 10가지를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55만원 세일이야. 이거 28만원. 그럼 그동안 했었던 커스커 추천 상품 리뷰는 없어지는 거냐고요? 그럴리가요. 그것도 야매지부와 함께 꾸준히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합니다. 라운지, 라운지 바지, 스투루마트, 소프트. 소프트 터치. 어휴, 차갑네. 응. 음. 음. 두개 주나 봐. 수영복 같은. 차가워. 근데 이게 X라지. M 사이즈인데 너무 작다. 이래. 응. S 라지 한번 사볼까요? 네. 음. 다만 얘는 5,000원 세일이에요. 얘도 얘 4만 7,900원인데 5,000원 하긴 해서 4만 2,990원이거든요. 저게 더 안정적인 이게 그리고 사이즈도 괜찮아. 이게 왜냐면 캠핑을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집에다 둘 때도 생각해요. 이거 어디다 줄 거야. 이게 너무 크면 은 인테리어 방에만 해가 짜증나. <웃음> 캠핑이 되게 <있는> 좋다. <웃음> 너무 좋다. 경기도 너무 좋고. 뭐 토이스토리다. 토이 어, 토이스토리다. 16,470원인데, 2,500원 할인해서, 13,970원입니다. 응. 3세, 3세 이상이래. 나 3세 이상인데? 지금 여기 두 종류인데, 여자애게 제일 없거든요? 역시 사달라고 하는 애는 여자애기들밖에 때를 쓰지 않나 봐. 남자는 관심이 어 없어, 쇼핑은. 이나 <웃음> <인어> 공주 사야고 <살지마 웃음> 이건 스카프. 우리 아빠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걸 목에 두르고 있으면 이제 땀도 흡수되면서 얘가 가을 겨울에도 갑자기 추울 때보온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아빠는 이걸 가방에다가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요. 18490원이었는데 5000원 할인해서 13490원. 이 음.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저 새끼. 음. 세일을 많이 하는 5만 40원이 나 37만 6천 9백원인데, 할인해서 32만 2천 9백원.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여기 꽉차가지고 얘가 띵띵띵거려. 내 방에 그만큼 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맞아 <웃음> 처음에는 안 믿었어. 얘네가, 얘가 일부러 물을 만들어내나. <웃음> 거짓말 하는 거아닌요 3만 5천원 할인해서 26만 4천 9백원. 이것도 24일까지 할인이요 보통 코스트코에 휴즈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종류가 두 개거든요. 크리넥스랑 컬크랜드 건데 저희는 컬크랜드를 거의 쓰는데 이렇게 크리넥스에서 5천 원씩 이렇게 할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크리넥스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저렇게 계십니다. 근데 컬크랜드랑 크리넥스는 같은 유한 팀벌리라는 거. 어렸을 때 아빠가 캠핑 데려갈 때 이거 맨날 가져갔었거든요 다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 이거 얼려가지고 카프리스 선 <웃음> 어렸을 때 어, 진짜 많이 먹었는데 3,200원 할인하네 7,290원 이거 이 플러스로 되어 있어 이거 이제 없어질 수도 있나봐 그냥 15,990원인데 플러스로 되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하나 살래요 그럼 이거 하나밖에 못사 네? 이거 집에 없으면 손이 덜덜덜 어, 떨려요 이 맛에 맛들려가지고 없으면 안 되거든요 9,990원 초당국수 엄청 싼거 아닌가요? 네. 멜론은 보통 비싸서 사람들이 잘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할 때 엄청 사셔야 돼요 우리가 멜론을 먹고 싶은데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메론나밖에더 있겠어요? 바지락 <놀라> 칼국수 2,000원 할인해서 9,690원이고요 용가리치킨 2,400원 할인해서 1,490원 오 맛있겠다 이거 안 먹은지 오래됐어요 쫄깃한 상수 2,000원 할인해서 1,1490원 황금밥알 볶음밥 2,000원 할인해서 1,990원 혼자 밥해 먹기 편할 것 같은데? 사보겠습니다 만두는 한손만두 만두는 한손만두입니다 3,600원 할인 만2시원이에요맛 제일 맛있는 거 같아, 한산은 아육수장 음. 어, 맛있어 근데 네, 이거 LA도 아, 유명해 아, 진짜? 어, 엄청 유명해 거기 줄 서서 먹어 나 고모랑 저기서 먹어봤거든 근데 LA가 더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이게 기압이 있다 보니까 아, 가격도 너무 좋다, 진짜. 네. 너무 맛있다 크리스마스도 한 11월 말에 했어요. 네. 네. 또 뭐예요, 또 이거는? <웃음> <웃음> 왜 사요? 아, 근데 나도 예리에서 저거 진짜 많이 먹었어. 저, 저게 제일 유명해요. 저 네, 뭐예요? 저 시나몬 식빵을 토스트기 돌린 것 같은 딱딱한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맛있어요. 클랜베리 아몬드 그래놀라가 지금 2,000원 할인하네요. 14,990원입니다. 6개가 8 0 0 0원대에 지금 7,990원. 1 9 9 0원인데 3,000원 할인해서 7,990원. 이거 반찬으로도 그냥 먹는 거거든요. 가져가야 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일 상품은 이것보다 더 많지만 몇 가지만 추천해드린 거고요. 세일은 7월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저와 딸은 다음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